안녕하세요 아웃풋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아웃풋 네, 하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란 감정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예, 아웃풋이 매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풍부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웃풋 유형의 남자나 여자는 감정에 대한 전달력이 매우 좋고 또 감정이 풍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감정이 아이와 같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어떨까요? 아이들은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어,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아웃풋 유형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감각기관이 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웃드 유형의 그 특징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에는 눈, 코, 입기, 촉각을 통해서 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어, 정말 그 중에서 먹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아웃드 유형은 먹는 데 있어서 미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즐거움도 매우 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음,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 그리고 그또 맛을 잘 아는 그런 미각의 발달, 이런 것이 바로 아웃풋 유형의 특징입니다. 또한 입으로 미각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은 되게 말을 잘 하는 유형입니다. 어그 말을 글로 정리해 보세요 하면은 되게 잘 못해요. 대부분. 그렇지만 말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전달력이 좋을까? 이런 것을 머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 유형이 어프 유형입니다. 재밌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문장을 완전히 구성하지 않아도 말은 전달력이 있는 건데 이러한 표현들을 지루하지 않게 잘 현실적으로 또 상황에 맞게 잘 하는 편이 바로 아웃풋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청각 이런 부분도 되게 어떤 정보력도 좋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이때 이 말을 잘 듣는다는 측면이 어, 감정적인 말을 잘 듣겠죠. 감각적인 말도 잘 듣고 이론적인 말을 잘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느낌의 말을 잘 들, 듣게 되고 그게 바로 곧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의 단어는 전부 좋은 단어인데 나쁜 단어가 없는데 어투가 안 좋다. 짜증이 나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유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 정서로 항상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유형이 아웃풋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웃풋 유형의 자녀가 있다면 엄마가 금방 혼을 냈는데 잠시 후에 맛있는 거를 딱 해서 예,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반가 웃어버리는 유형이 바로 아웃풋 유형입니다 음, 비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막 싸우고, 다투고, 화가 났는데, 어, 돌아서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딱 갖다 바치면, 금방 풀어지죠. 즐거워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과, 사과를 했을 때도, 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갔을 때, 금방 풀어지는 유형이 아웃포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이 기복이 조금 들쭉날쭉 심한 유형이 아웃풋이고 금방 또 해소할 수 있는 그 감정으로서 또 해소할 수 있는 유형이 아웃풋 유형입니다. 크게 논리적인 어떤 이런 기성전결의 논리적인 사고 또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좀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웃풋이 없어요 아웃풋이 없어서 되게 감정적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감정을 많이 표현해 본 적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것이 또 같이 사는 옆지기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제 저의 같이 사는 옆지기는 아웃풋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너무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한 번씩 이렇게 훅훅 나오는데, 좋음도 크고, 또 화남도 크고, 이런 그 감정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 그런데 서로 이제 다퉜을 때, 예, 한 사람은 감정이 많이 나오고, 이제 저는 감정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두 사람의 이렇게 소통하는 점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오행 심리를 통해서 아웃포스의 성향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이할 때 감정으로 제가 다가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화가 났을 때 한번 딱 이렇게. 그러나 본 적이 있어요 금방 풀렸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금방 굉장히 화가 난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웃풋 유형은 굉장히 감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깊이 감정을 확, 확 묻어 두거나 이런 것들보다 그 자리에서 많이 그대로 표출을 시켜서 날려버리는 그런 유형으로도 이제 아웃풋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유형은, 어, 항상 어떤 것을 느낌으로 많이 기억하고, 이제 본인도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바깥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표정에서 묻어나오고, 또 눈빛에서 묻어나오고, 또 말로도 본인이 그대로 다 하게 되는 유형이 아웃풋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말의 전달력이 좋다는 점,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감각기관이 센스가 발달했다는 점. 이런 것이 모두 재능으로 나오는 유형이 아웃포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 또 자신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이 아웃풋을 통해서 많이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고. 뭐다 만져봐야 되고 다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막 맛을 봐야 되고 입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감각기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활동량도 많고 해서 어머니가 돌보기에는 되게 어, 부산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재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뭐 연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에 대해서 2편에서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